공동주택 공시가격 어, 지금 열람을 할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 이게 1억이 넘지만 어, 1억이 오르기 전에 혜택을 보는 건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1억이 오른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 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일 날 이게 발표가 됐었죠. 4월 12일까지 지금 열람 기간인데요. 전국 평균은 올라간 게한 17% 정도라고 하는데 이 17% 올라다라고 하는 이 평균을 깨고 거의 두배 이상 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리는 혜택은 어떤 걸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 어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혜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어, 종부세를 올리면서 오르기 전 걸로 혜택을 주겠습니다 해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종부세를 계산을 할때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요. 1세대 통틀어서 1주택일 경우에만 어, 재산세나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때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을 한대요. 세금이 뭐 1주택자는 크게 부담이 없,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항목은요. 재산세에 마찬가지도 어, 올해 바뀌었지만 어, 작년도 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겠대요. 재산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뜻이고요. 어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는 어, 세율이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정부세나 세산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다주택자는 일단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라도 어 연세가 좀 많으신 60에서 65세 경우에는 어 고령자 공제의 20% 65세에서 70세는 30% 어, 70세 이상은 40% 이상 어요렇게장기보유자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유했던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면 20%, 10년에서 15년 사이면 40%, 15년 이상은 50% 이렇게 어, 나누어서 종부세에 대한 어떤 그런 공제 혜택도 줍니다. 이 모든 게 1세대 1주택이면서 보령이면서 장기로 보유한 그런 경우에 받는 그런 이제 혜택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겠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어 그리고 어, 또 납부하는 것도 뭐 유예를 해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뭐 이런 분은 나중에 정려나 뭐 매매나 상속 시에 어, 그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해 주는 것도 있어요 어 여기 나와 있죠 아무나 뭐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이거는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정려, 상속 이런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를 했다가 어, 나중에 이제 납부를 하도록 해준대요 이것도 현금 어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자, 그 어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어이 해당을 시켜주는 거죠. 고령자인 경우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소세 금액은 6천만 원 이하. 근데 세금 100만 원을, 어 초과를 하면서, 종부세 내는 금액이 초과하면서 납부자가 만 60세가 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매년 내일, 이제, 그, 돈이 조달이 안될 경우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소유권이 바뀔 때, 그때 한꺼번에 이제 세금을 떼고 내도록, 만약에 한 20년 동안 보유했다고 한다, 20년간 종부세를 집팔때 공제하고 집을 팔게 해주겠다, 이 말이니, 세금 다 내고 나면 뭐 집값 남는 게 있겠습니까? <웃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렇그렇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어, 책산세도, 작년도 과표 기준으로 적용을 1세대 1주택자는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어 이렇게 산정을 하면 조금은 뭐덜 오른 게 적용이 되는데 어 그동안 구간별로 뭐 이렇게 공제하던 그 금액들을 일괄 5천만 원까지 뭐 공제해 주는 이런 게또 있네요. 어몇 단계로 뭐, 뭐 적용을 시키는데, 그런 2단계 부가 체계 이런 개편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일괄 공제하는 거를 적용을 한대요. 어, 그 다음에, 복지 그, 제도를 적용을 할 때도, 어, 우리 왜, 뭐, 소득, 뭐, 등급맥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뭐, 등급맥이고 이럴 때 소득, 뭐 기준, 이런 거볼 때도, 어, 요 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뭐그 기준 잡고 이런 거할때 21년도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요. 어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다 상관없이 지금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잠깐 한번 자료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광안 5구역에 있는 어 제가 최근에 거래를 했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의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보이시나요 금액 2021년 1월 1일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도 거 4370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억 천입니다 1억 천 거의 뭐세배가다 돼가네요 세배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어,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거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겠죠 광안오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서는 어 광안동에서는 입지가 좋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래도 사타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완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 요건이 안 돼서 접수도 못하는 그런 재개발 초기 지역들도 많죠. 근데 입지가 좋고 사타 접수되 있고 기본 요건은 되었다 소리잖아요. 이런 구역이다 보니 뭐어 뭐 원룸들이나 요런게다 세대주택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러다 보니 어 실제로 주변 시세들이 많이 올랐겠죠. 어 그런 게 아마 반영이 됐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뭐 올라봤자 뭐한 6, 7천이겠지. 전요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1억 천입니다. 1억 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짚어봐야 될게 어 1억 이하이던 게 1억 초과가 됐다. 이럴 경우에. 제일 첫 번째는 요집 자체를 팔때 계속 조성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겠죠. 양도세 중과 적용 주택이 됩니다. 요 자체를 팔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어, 재산세는 똑같은 지방세지만 뭐 작년도 거를 적용을 해주니 1세대 1주택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취득세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1억 이하는 그동안 중과가 아니고 1.1%로 매수가 가능했어요. 법인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가격이 1억 이하는 취득세 그냥 1.1이었습니다. 법인도. 근데 이게 1억이 초과되면 다주택자는 12.4%가 될 거고요. 3주택자는 2주택자는 8.4%가 됩니다. 개인은. 법인은 12%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세율이. 어마어마하죠? 12.4%의 법인은 지방세까지.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폭탄인 거죠, 폭탄. 어, 개인은 샀다 하면 적어도 2년은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 내가 팔때 이제 이게 1억이 올라가 있으면 매수의 폭이 어, 1억 이하일 때보다는 조금 좁아지겠죠. 물론 뭐한 잠깐 들고 있다가 뭐팔게 아니라 나중에 지정되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도 되고 어, 사업식인가도 나고 감정평가도 받고 어, 분양신청도 하고 어,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들고 계시면 일반세율로 양도는 가능합니다. 근데그 전에 양도를 하고 계속 조정대상지역이다. 양도세 중과되고요. 취득세 중과적용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데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와... 공동주택가격 4,370만원짜리가 1억 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수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야 원룸 하나가 이렇게 어, 공동주택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요건 1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와 양도세 중과와 지득세 중과수택수에서 1억 이하가 누락되고 하던 를를 그대로 포함 적용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 놓치시면 알게 모르게 플랜을 다 이렇게 맞춰서 짜놨는데 이미 1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혹시 계약서를 써놨다. 근데 잔금을 아직 안 쳤다. 잔금 언제까지 쳐야 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4월 28일까지는 잔금을 쳐야 됩니다. 4월 29일 이게 이제 어 29일 이후부터는 이게 적용이거든요. 잔금을 4월 28일까지는 최소한 당겨서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 공동주택 가격으로 취득세 1.1로 어 살수 있고요. 양도하는 것 역시도 어 중과 안 되고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시겠죠? 이미 사셨는데 올랐다. 4월 28일까지는 잔금. 꼭 챙기셔야 되고요. 어, 꼭 사고 싶었던 구역이고 그런 물건이 있다. 잔금 4월 28일까지는 치는 걸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한 열흘, 열흘 정도 유튜브를 못 했나요 제가? 어, 집에 식구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저는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정상이 집에서 검사하면 음성인데 정상이 PCR 검사 양성인 뭐 남편과 제가 정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확진받은 그날까지 그냥 집에서 어 셀프 격리하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매수하셨던 물건이 1억 초과하는지 살펴보시고 어 그것도 조심하시고 잔금일자는 어도 4월 28일까지로 사두신 게 있으면 당기셔야 되고 어, 이미 샀는데 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조정 풀릴 때까지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샀다 그러면 관리처분 날 때까지 그냥 좋은 구역은 사서 그냥 던져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집을 살 때도 1억 초과 되는 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